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그냥 드라이기 아니구요 드드라이기 맞습니다 마르시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마르시크라는 브랜드 명이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말리다, 마르게 하다 그래서 마르시크? 사실 이 브랜드는 예전에 포니님이 사용을 해서 알고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이 마르시크라는 브랜드가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리뷰를 남겨보려고 해요 막 속눈썹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로 열이 전달되다 보니까 머리도 계속 고데기를 하게 되면 머릿결도 상하잖아요 근데 속눈썹 고데기를 하게 되면 속눈썹도 은근히 상하더라고요 생각 못 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눈썹에다가 영양제를 그렇게 막 트리트먼트를 발라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속눈썹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또 녹아! 마스카라가 다 녹으면 에이씨 다시 마스카라!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고데기를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저도 면봉에다 라이터를 하고 열을 바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속눈썹이 상하는 것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속눈썹도 상하겠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5도의 미온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상을 막아줄 것 같긴 해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건데 정말 궁금하기도 해요. 정말 잘 올라갈까? 이바람은 어떨까? 엄청 궁금한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이 무거워서 계속 처지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짧은데 잘 올라가지 않는 분들 이 마르시크의 드라이기로 잘 속눈썹이 한올 한올 잘 올라가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시크 사이트에서 제가 보니까 원래 판매 금액이 59,000원인데 지금 할인을 해서 3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속눈썹 드라이기 매직래쉬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카라처럼 생겼어요 길이는 한뺨 한 정도 되는 길이 속눈썹 헤어 드라이기와 USB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USB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C타입 아니고요 예전에 핸드폰 충전기 이거 무슨 타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핸드폰 9버전 충전기? 이 타입의 USB 응? 케이블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충전 헤드는 따로 없습니다 집에 있는 충전 헤드를 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케이블이 있다는 걸 보니까 충전식인 것 같습니다 마르시크 이걸 딱 뚜껑을 열면 속눈썹 드라이기에 헤드가 보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헤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 이걸로 해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솔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속눈썹부터 밖에 있는 속눈썹까지 잘 정리하면서 말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브러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인데 래쉬 컬링 브러쉬, 촘촘한 브러쉬로 한올한올 한올 컬링 해주는 내추럴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래쉬 케어 브러쉬라고 해서 연장 속눈썹이나 속눈썹 펌을 관리할 수 있는 브러쉬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되게 작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어서 브러쉬 자체가 되게 짧기 때문에 엄청 섬세하게 속눈썹을 드라이하면서 한올한올 한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여기 적혀 있듯이 연장 속눈썹이나 속눈썹 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좋을 법한 브러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브러쉬는 래쉬 컬링 브러쉬라고 해서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볼드한 브러쉬로 포인트 컬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이거는 별도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래쉬 케어 브러쉬는 8,000원 그 다음에 래쉬컬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지 않은 실리콘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안구가 다 다르듯이 그 모양에 맞게 한올한올잘 올려줄 수 있는 타입이라서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헤드 자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떼어내서 깨끗하게 닦아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눈썹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스카라가 엄청 찐득찐득하게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마스카라인지 고데기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새카맣잖아요. 그 마스카라가 굳어가지고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세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돌려서 이렇게 내리면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보여요 그래서 충전할 때는 이렇게 열어서 충전을 하시고 충전이 다 됐을 때는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잠그면 또 열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완충은 한 2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전원은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올리면 LED가 켜지고요 이렇게 헤어드라이기 처럼 밑에서 바람이 들어가고 여기 헤드에 바람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음 바람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되게 미용풍이 맞긴 맞네요 음, 너무 뜨겁지 않아요 자극적인 뜨거운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은 없고 바람의 세기는 딱 한가지 타입으로 되어있네요 근데 우선 저는 이거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우리 막 세안하고 샤워하고 나서 막 얼굴 스킨 다 바르고 메이크업할 때 이런 남아있는 수분을 좀 말리고 나서 뭐 마스카라나 이런 거를 하면 조금 더 고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원을 키면 60초 있다가 자동적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눈썹이 엄청 짧은데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제가 속눈썹이 잘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야? 꺼졌네. 속눈썹에 뭘 바르지 않고 속눈썹 드라이기를 사용을 해봤는데 속눈썹을 뭐 뷰러를 사용한 것처럼 막 이렇게 빡 올라가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살. 짝! 올라가는 정도? 미세하게? 그런 정도고요. 약간 뭔가 드라마틱하게 딱 올라가는 느낌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용풍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수분을 좀 제거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어, 드라마틱하게 속눈썹이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시크에 마스카라가 있거든요? 마르시크의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고 어, 올라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마르시크의 이 마스카라의 패키지는 살짝 갬성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무광의 핑크, 연핑크의 이골드 글씨. 제가 좋아하는 갬성입니다. 이 브러쉬가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고 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속눈썹부터 마지막 속눈썹까지 한올 한올 잘 올려줄 수 있도록 이 굵기 또한 점점점점 커져가는 크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속눈썹을 조금 더 한올 한올 잡아줄 수 있는 곡선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1호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1호 블랙. 미온수로만으로도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해요 이 브러쉬가 엄청 촘촘해서 제가 속눈썹이 엄청 짧은데 안에 있는 속눈썹부터 다 잡아주네요 어, 이 마스카라 브러쉬가 되게 한올 한올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이 가로 길이가 길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올 한올 다 잡아줘 왜냐면은 보통 속눈썹 끝은 잘안 잡아주거든요? 앞이랑 끝? 그래서 약간 뒤에는 따로 바르고 앞에도 따로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한올 한올 다 잡아줘요 이렇게 보면 봐봐 랑 앞에 다 잡아주죠 우와. 이 마스카라가 사실 저는 원래 기대를 안했는데 어 이거 마스카라 브러쉬가 엄청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은 딱 알맞는 슬림함의 브러시의 굵기에 곡선 처리가 앞에는 좀 얇고 점점 점점 두꺼워지는 형태로 돼있어가지고 속눈썹을 앞과 끝까지 잘 잡아주는데 촘촘한 브러쉬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올 한올 다 잡아주는 것 같아서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브러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 어. 보통 언더같은데 하면 사실 한 번쯤은 여기 콕찝힐 만도 한데 이게 브러쉬의 크기가 약간 이 브러쉬의 곡선 처리랑 굵기 때문에 그런지 한 번도 이렇게 찍힘이 없네 자 이제 속눈썹 드라이기로 제가 속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시크의 속눈썹 드라이기와 마스카라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마스카라는 생각외로 한올 한올 잡아주는 속눈썹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브러쉬가 한올 한올 이 속눈썹을 다 잡아주고 그 브러쉬가 곡선 처리가 되어 있고 브러쉬의 두께가 또 다르기 때문에 아 속눈썹을 한올 한올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마스카라 자체가 제가 보니까 미온수에도 잘 닦이는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는 마스카라 타입 말고 미온수에도 잘 닦이는 마스카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속눈썹을 한올 한올 잘 잡아주는 마스카라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마스카라 어, 추천해드립니다. 저같이 속눈썹 짧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속눈썹 드라이기 장점과 단점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텐데 장점은 속눈썹에 남아있는 그 수분기를 말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고데기라든지 저처럼 막 라이터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이 미온풍으로 인해서 속눈썹을 상하지 않게 케어해 줄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속눈썹 연장이라든지 속눈썹 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사용을 해가지고 올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속눈썹 연장하신 분들 뷰러 같은 거 사용하면 사실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올릴 때 많이 빠지거든요? 속눈썹 말리면서 올려주면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이 워낙 짧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속눈썹이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내추럴하게 올리는 연출을 원하시는 분들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60초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60초가 조금 짧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 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장점이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속눈썹 연장해서 뷰러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속눈썹을 좀더 내추럴하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 마르시크의 속눈썹 드라이기로 사용을 하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마르시크의 속눈썹 드라이기와 마스카라를 리뷰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지 뷰티와 함께 예뻐지세요. 지금까지 미지였습니다. 안녕! 빠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